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국민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자 오늘은 제가 지금 또차 안에서 보통 요즘에 오프닝을 많이 찍는데 오늘은 어딜 가고 있냐 고객님을 모시러 아닙니다 지금 바로 차량을 한 대를 검차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 문의를 주신 고객님께서는 예전에 혹시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남 거창에 가서 소렌토 r 을한대 탁송 출고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객님께서 막 참기름 막게막빵뭐 커피 우유 막 이런거 다 챙겨 주셔 가지고 막 도넛 챙겨주지고 짐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제가 그 KTX를 타고 아니저 버스를 탔었나 하여튼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제가 이 썸네일 한번 올릴게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분의 형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차량을 보러 가느냐 바로 벤츠 E클래스, 뉴 E클래스라고 하죠 뉴 E클래스 아방가르드를 검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맨투맨 중고차 그 실시간 개, 전산 연동된 사이트 있잖아요 www. 이 w w w m e n t m a n 중고차 c o m 검색하거나 그 주소창에 바로 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벤츠를 찾으셔서 저한테 이제 검차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를 직접 보러 가는 중이고요 제가 차를 직접 보고 차가 괜찮으면 성능이 괜찮으면 어, 쉬운 전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해서 고객님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고객님이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 주신 바로 그 차량입니다. 벤츠 E 클래스 2300 아방가르드 차량입니다. 지금 뭐 차는 굉장히 깔끔해요 제가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벤츠가 사실 조금 다른 차세입차대 보다는 조금 밖에서 들었을 땐좀 시끄러워요 엔진 소리가 근데 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조용하고 사고유무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편이죠? 네. 되는 경우는 없고요. 저런데 네, 이제 누유가 조금은 있는데 사실 이거 뭐 누유를 어떻게 보면 다 잡고 탈 수가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저런 버스에서 누유 같은 경우 사실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음식에 비해서 그래도 좀 깨끗한 하부를 좀 가지고 있네요 요런데 예. 이제 실리콘, 실링 사이로 이제 노유되는 이런 미센 오일팬, 미센노유 같은 건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거라서 자 이제 고객님이 말씀하신 그 고객님이랑 같이 찾은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험을 들었고요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좀 특이하게 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어 가지고 앞에 있는 차가 보여. 와우. 네, 그리고 뭐이 차에 따라서 이제 뭐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앞에 차가 출발한 걸 아마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비는 처음 써보네요. 어 지금 연식에 비해서 차량은 소음이나 떨림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뭐 없는 편이라도 봐도 될 정도로 떨림이나 어떤 엔진 컨디션은 좋고요 미션도 뭐 벤츠 수입차들은 뭐 대부분 그렇죠 미션 정말 뭐 고장난 상태가 아니라면 보통 변속하는데 뭐 이질감이 들거나 변속타임이 느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벤츠는 벤츠인 것 같아요 지금 연식이 2010년식이긴 한데 진짜로 주행할 때 어떤 그 쇼바 상태라든지 차체이 느낌이 굉장히 단단하고 운행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확실히 페달이랑 엉덩이에서 다 이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벤츠는벤츠네요 그리고 잡소리도 안 나고요. 쇼바 상태도 괜찮고. 그리고 차에 뭐 이게 멀리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고속에서 가면은 조금 막 이렇게 깨기 깨기 막 이런 잡소리 같은 게 마감자 같은 데 나요. 근데 이 지금 이 클래스 2300은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고객님한테 이거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 나눠보고 어 이제 탁송 출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멘투맨 중고차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 어, 저희 집인 동탄에서 어, 경상남도 진주로 가고 있습니다 탁송 출고 의뢰를 해주신 것 때문에 지금 벤츠 차량을 다 골랐고 그때 시운전 차량 검차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차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고객님한테 전달해 드리고, 뭐 고객님, 뭐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저거, 뭐 서류랑 이런 것들 다 완전하게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버스 타고 아마 내일 오전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날, 아, 네, 여기 지금 신궁 민박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기를 지금 왜 찍는 고 있냐면, 오늘 이 차를 탁송 받으신 고객님께서 이 민박을 운영하고 계세요. <웃음> 그래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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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이제 진주 거표면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고객님께서 여기까지 좀 태워다 주셨는데 한1 0 k m 정도 됐었거든요 아 근데 또시골분들의 인심이 무슨 고춧가루랑 또 이런거 싸주셨어요아 저는 지금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어, 여기 전, 진주에 그 유명한 냉면집이죠 진주냉면 하연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서울에서 먹어봤어요 어, 근데 그때 이 차연우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이 없었거든요 <웃음> 근데 지금 진주에 여기 진짜 오면 진짜 맛있다는 하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진주 온 김에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혼자 와서 어, 육전 지금 메뉴판 보시면 육전이 18,500원인데 육전 반 접시 시켰고요 물냉면 하나 시켰습니다 육전이 어디 막 전주 이런데 놀러가서 먹어보긴 했는데 육전은 근데 어디서 먹어도 사실 맛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웃음> 근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다른 데는 이제 고기가 좀 두꺼워서 계란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고기가 되게 얇고 계란이 좀 많아서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육전도 육전인데 이선지국이 서비스로 나오거든요 만큼 이거 뭐 원래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게 참 맛있습니다 진주의 그 제일식당이라는 데도 육회 비빔밥 하고선지해국 파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네요 엄청 시원하고 아 진주냉면이 나왔습니다 아 육수가 달구나 좀더 분명 아주 화려하죠 계란 한4분의1 정도 들어있고 여기 육전이 들어있어요 육전 오이 다음에 안에 면. 음 맛있다. 마요네즈 맛있다. 아, 맛있는데요. 지금 드는 생각이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수원에 가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들 정도로 이 샐러드는 그냥 먹으라고 준 건가? 이거 싸먹는 건가?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